어, 태콘아? 근데 알고 보섹스였 <웃음> <웃음> 그러니까 아이돌에서 오게 뭐, 별로 없 뭐, no? <웃음> <웃음> <웃음> h mm -hmm. a m t n b v i u o Hoy tengo a dos invitados muy muy especiales Probablemente ya han visto estos dos amigos en mis otros videos ¿Cómo te llamas? ¿Irm? Kim Seong Joon Kim Seong Joon y... Im Do-yeon Hoy van a estar reaccionando a música latina A unos music videos Porque me lo han pedido demasiado Para que mis amigos coreanos reaccionaran Vamos a ver si les gustan estas canciones Y vamos a empezar ya 자, 먼저 v a, a Bad Bunny. Do you know Bad Bunny? Bad Bunny? Bad Bunny. Name of artist. 어, uh, uh, oh, Bad Bunny. Never heard. Really? Bad Bunny 미국에서도 진짜 유명해. Bad Bunny 이번에 일본어로 타이틀을 만들어서 거기 안에 일본어도 하고 일본에서 뮤직비디오 찍은 노래야. 혹시 일본어 아는 사람? 어, 아! 왔 h a t s t h b What? 완전 잘 아는 거야. 어, 그 뭐? h a t One t i 거 e Oh, I'm s 그 말아. 이름이연 o 군이연아군이연 r r 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orry. I'm s o r r 기 I'm sorry. 아와인 o r r sorry. I'm 니아이 r y I'm 니야 되게 y i 니 같지는 않다 어? 어? 왜? 어이 태권도랑 미국? 일본인데 어, 왜 그게? 한국이 그게? 나오지? 껌칙한데? <웃음> 이거 는이잖아이 한국, 완전 한국이잖아. 이거 한국이지. 어. 일본은 어. 뭐야? 일본 가라테. 가라테. 유도가 있고. 유도 가라테. 어. 근데 이거 약간 이 사람이 헷갈린 거 아니야? 여기 한국이 지 일본지? 이거 비트 어때? 비트가 진짜 라트 라틴 쪽 느낌이 어. 확 나. 그 어, 진짜? 느낌. 어. 음. 우리가 듣는 템포보다 는 조금 느리면서 뭔가 그루비한. 음, 음. 음. 응, 약간 그래야? 좀, 그러니까 춤도 약간, 좀 약간 이런 춤 있잖아. 약간, 약간 좀. 그루비안. 딱 우리가 그 라틴 대열 노래 생각했을 때 그. 어, 포켓몬. 아, 포켓몬. 포켓몬. 오, 일본 포켓몬이지. 와. 한국에서 저런 게임을? 사나무 산이라고 있어요 한왜 어. 한국에서 저런 게임 해? 그러니까 카드 말고, 네. 우린 입수박시. 예? 예? 그냥 뽑고 한다고? 아, 니 뽑는 그러니까, 아니고, 그냥 약간 스킨쉽? It's like 스킨쉽 챌린지 like, 같은 게임이 있어. 그러니까 뽀뽀까지 하볼 뽀뽀? 근데 이거는 약간 술자리 게임이잖아. 응. 그러니까 술 게임도 약간 그 상황에 따라서 자리마다 약간 다르잖아요. 수위가 응. 자리마다 수위가 아, 다르죠. 투바이 아주 재밌게 놀자고. 그 그런 응. 자리도 있고 아닌 자리. 응. 그래서 해봤어? 아난 그런 거 싫어해. 어디까지 가봤어 그런 거? 많이 가봤네. <웃음> <웃음> 그러니까 저런 비슷한 게임이 한국에 있긴 해. <웃음> 오 와우. 이건 많이 하지. 우리가 안안 어, 이거, 이거 안 하는데 이거, 이거 안 해. 이거 한번안 이거 안한지 이거 안 이거 안한 번도 안 이거 안한 번도 이거 안한 번도 안어 이거 한 이거 안한 한한한한 번도 안 했어. 이거 안한 번도 안어 이거 안안 이거 안한 번도 안 했어. 이거 안한안 했어. 이거 안가 번도 안 했어. 이거 안한번안 했어. 이거 안한 번도 안어 이거 안한 번도 안했 이거 안한 번도 안 이거 안도안 이거 안한안 이거 안도안 이거 얘기하는 거다 일본어로? 아,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고 나는 지금 진짜 과연 행복한가. 내가 가수로서 이게 맞나. 이런 걸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 내가 가는 길. 어, 어. 너는? 아니뭐 어, 어, 비슷하지 어, 않습까 어, 비슷한 거 같아. 어, 어. 오케이. 요나고니. 오늘 너랑 섹스하고 싶어. 근데 그냥 너랑. 그래서 넌 어디야? 어. 이런 거 그걸 뜻이야. 왜 복근 밑에서 그런 얘기를 해? 아니, 이상한 새끼 아니야. <웃음> 아니, 그걸 아니. 아니. 클럽에서 얘기하는 어, 거. 복근 막 휘나요. 이쁜데 요 갑자기. 아, 나는 너랑 섹스하고 싶어. <웃음> 그런... 근데 확실히 ]야? 우리나라보다 오픈 마인드다. 음. 음. 아니 별로 별로 그런 게 아니야. 아니 그 배경과 너무 맞지 않아. 어, 배경이랑 좀... 안 돼, 안 돼. 한국 노래 이런 게 있더라면. 와 아이돌 아, 아이돌이 아, 나가지고 복구 밑에서 아, 섹스 하고 싶어 오디 오지, 오디. 야 이거는 와, 야, 큰 틀에 우리나라에서는 약간, 약간 우리나라 문화랑 맞지 않아. 어. 애초에 그런 노래가 나올 수 없어. 아, 나올 수 없어 나올 수. 왜냐면 없죠. 규제가 걸릴 거지. 우리나라 레귤레이션이 있어. 아, 노래 전체가 좀 처음엔 어떤 느낌이었어이 가사를 알기 전에. 가사 알기 전에는 약간 나는 그 미래에 대한 고뇌. 방황 그리고 뭔가 나의 꿈, 희망 네, 그런 거. 어, 맞아. 아 맞아. 난 누가 봐도 그냥 아나 파티 뭐술뭐 뭐 여자 이런 얘기겠거니. 난오히 그거였어. 이런 뭔가 쾌락과 환락 속에 나는 제대로 하고 있는 걸까? 뭔가 이런 일차원적인 거 말고 나만의 꿈. 내 가슴. <웃음>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벚꽃 때는 딱 오케이 나는 내길내 내 꿈을 향해 찾아가. 근데 알고 보면 섹스였던 애, 이런. 몇 번이 노래 나중에 찾아볼 것 같아? 오빠 스타일이야? 솔직히 말하 아니야. 그 라틴 아메리카 음악들은 대부분 뭔가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딱 잡혀 있고 그 안에서 변주가 많이 일어나는 거고, 레이션이 일어나는 거고. 우리나라 음악 같은 경우에는 기승전결이 있어. 그게 막 처음에는 전주, 그다음에 좀 v e r s 나오고 그냥 갑자기 쿡빡 이렇게. 아 미안 미안. 아니. 그 그런 느낌이 있는데 이건 사실 그렇게 정해지진 않았어. 우리나라 엉덩이는 잘안 보여줘. <웃음> 약간 노래가 그렇게 재밌다고 느껴지잖아 헉! 예를 예를 들어서 데스파시토 같은 경우에 누가 지금 데스파시토 보여줄거야 기다려 아, 아, 완전 라틴인데 전세계적으로 약간 히트했잖아 근데 왜냐면 데스파시토는 좀더 신나고 좀더 재밌어 그 노래에 어앤다운도 되게 많고 그리고 누가 알만한 훅이 있어 음. 그니까 러딱 아, 데스파시토 그렇지. 한국인 특징! 데스파시토만 부르고 다이 <웃음>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데스파시토만 그냥, 데스파시토. 그냥 말? 데스파시토 <웃음> 아디띠또아디띠또 이게 끝끝 노래가 재밌는 거거든 이게 오히려 월드와이드 할 때는 데스파시토 같은 노래가 더 먹힐 것 같아 이런 노래보다는 나는 후이 들리는데 이게 언어 때문인가? 아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내 목소리가 특색이 있긴 한데 확실히 그렇지 너소 좋아 나는 한국 친구들이랑 라틴 음악 내가 틀어주면 내가 틀어준 이유는 내가 라틴 음악 들으면 막 몸이 막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한국 친구들은 그냥 어 이렇게 근데 약간 그거는 음악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 음, 나는 익숙하지 진짜... 않은 비트? 음, 그룹으로? 음, 나는 당연히 이거 들은막 사람들이 막 나처럼 이렇게 될줄 알았어 그러니까 이런 노래들이 좀 이렇게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 우리나라는 구분이 딱 되어 있거든? 그 파트가 아, 왜냐면 우리는 그룹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어... 노래 자체가 굉장히 파트별로 구분이 딱 되어 있어 이건 빨리. 이거다! 여기는 전반적으로 그 처음에 비트가 끝까지 유지되는 느낌이 드네. 이게 내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야. Bad Bunny 말고 J Balvin. 음. J Balvin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 어, 나 처음 들어본다. 뭐 Cardi B. Cardi B 이런 노래 많이 했는데. 어, 나 Cardi B 계속 와. 개맛보해. 어나이 노래 너무 좋아. 개맛보해. 그러니까 <웃음> 좀 이제 <아니>, 들어보자. <웃음> <웃음> 그렇지. 아까 내가 말한 재밌다는 비트가 이거야. 어, 어, 나 이런 어, 비트 좀 좋아. 좀더 빠르고 어. 약간 이 뚱치 뚱치 되는 거. 나나 음. 비트가 이거, 이거 이거 좋아. <웃음> 나는 아까 처음 두개 노래는 조금 별로였어. 누가 봐도 라틴 음악 같고 뭔가, 뭔가 내가 막신나거나막 들으면서 막막 막 몸이 움직이는 그런 느낌도 아니었어. 근데 이거 뒤에 두 개는 진짜 약간 품, 짝짝, 품, 짝짝. 막 아무튼 이런 느낌이 난 너무 좋아. 라틴 하면 그게 스테레오 타입일 수도 있어. 음, 뚝다 뚝딱, 뚝딱, 독딱 이거거든. 근데 요즘 한국 뮤비도 많이 오픈된 것 같아. 음. 막 양한옷도 좀 많이 있고. 근데 그거는 약간 힙합하는 애들 한정. 그러니까 아이돌에서 하한게 별로 없어. 없지. What? 나오면 no? 아이돌 양한 거 너무 많아. 막 약간... 짧은 거있고막 누워가지고 막. 단 막... 4, 5년 전에 살짝 그런. 어, 그런 근데 요새도 요즘 또안그렇아 요즘은 그래. 오히려 약간 역행했지. What? 요새는 오히려 약간 개성을 좀 중시하는 우리나라에서 그게 그러니까 되게 성적 말이 많았어 어.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 너무 성을 멀천다이즈 한다 이런 오브젝티파이어 아. 키스도 언제 하는 거야? 계속 왔다 갔다. 백키지 <웃음> 하는 사람. 베키지는 들어본 거 같다. 미국에서 진짜 유명한 라틴 가수 중 명이야. 일단 앞선 노래들과 분위기 자체가 좀 많이 다르네요. 약간 할리우드 분위기다. 약간 뮤비가 좀 밝죠. 나 신나 신나 중. 신나 신나. 이거지 왔어 왔어. 이게 라틴이지. 이거 이거지 이거지. 야, 훅은 들어본 것 같아. 아따 플라리또 뭐 이게 들어본 것 같아. 아나이 노래 너무 좋은데? 이게 수, 훅이잖아. 어. 이게 난 이런 훅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 어난 너무 좋아. 땡볕에서 뭔가 활기찬 느낌이 좀 났던 것 같아 그래서 라틴 음악처럼 느껴졌나? 그럴 수도 있어 우리는 막 흔히 좀더 신나는 약간 음. 이런 걸 생각할 그게 라틴 음악의 스테레오 타입. 어떻게 보면 어, 스테레오입이지 어, 우리는 잘 모르니까 혹시 네스파시토 한국에 유행했을 때 진짜 많이 들었어? 어 맞지? 장난이 었어 나는 네스파시토 한국에 인기 많았을 때 노래방 갈 때마다 다들 나 스페인어 할줄 아니까 내스파시토 불러달랬어 아 근데 솔직히 나같아서 슬킬 것 같아 왜냐면 아, 근데 그거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아무것 불러 데스파시토 <웃음> 몰라 몰라 몰라 근데 한국 노래방에서 저스틴 비버 버전밖에 없어서 음, 아... 내가 못 불렀어 나 진짜 깜짝 놀랐어 한국 사람들 이걸 너무 좋아해서 한국이까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야저 그럼 재밌다. 야. 스파스틱. 클럽에서 저렇게 추는 사람 본적 있어? 저렇게? 야저렇게 낚시지. 음, 저렇게 음, 어 우리나란 음, 저렇게 안 음. 줘. 아 진짜 한국인이 좋아하는 라틴 음악이 딱그 어, 표본이야. 신나잖아. 재밌잖아. 어, 노래가 신나. 착착 감겨요. 띠또. 그만 어. 그 몰라. 수아 I'm 와 o okay, 시 n g to go to the h 오케이 마지막 a 데이 m 는 o i 양키 알지? 이 노래 말고 다른 거들어 s 적 있어? g no. no. 이건 진짜 나는 가만히 있을 수 e 는 노래야 g o n g o go t u s i to go i s h e 나 이게 뭐냐면은 데스파시토는 그 벌스가 있고, 훅이 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봐봐 이거는서는키키키키 봐봐, 이가 왜 이게 막 신이 안 나냐면은 쉐키쉐키 신나는데 벌스도 나나나나나나나나 그 갑자기 쉐키 쉐키 쉐키 같은 뭔가 같은 맥락이 계속 이어져 요새 시작했어! 1분도 아 아, 안 봤어! 아. <웃음> 미안해 미안해 테레모토? earthquake 이란 뜻이야 나만 좋아지잖아 노레라 고요 아, 뮤비는 좋아. 요뮤비아 아주. 유빈은 아주. 아주. 다빈은 아주. 유빈은 아주. 유빈은 아주. 유빈은 는주유빈아어유어은 아주. 유빈은 아주. 유야아 아주. 유빈은 아주. 유아아 진짜? 아까보다 훨씬 이거 하나 샀는데, 우리 중학생 때, 이거... 가솔린이나... 음. 이거 뭐 가솔린 하는 거야? 아, 우리나라 치면 휘발유... <웃음> 휘발유... <웃음> 빠가 좋아하는 노래 찾아보고 싶네. 갑자기 오마이갓 oh 이거 완전 내 추억의 노래. 이거 뭐 진짜 마지막으로 듣자. 살 때, 글로 세트 스가 빠때... 진짜 좋은 노래야! <웃음> 아, 약간 우리 한테 예를 들어서 뭐 맨발의 청춘 아니면 잘못된 만남 이런 걸 틀어주면 못 가만히 있는 그런 느낌이잖아 그런.. 아 맞아 약간 옛날 노래인데 우리가 되게 신나는 노래들이 몇개 있거든 알, 알려줘 봐 뭔지 <웃음> 이거 바로 <웃음> 나도 알아 이거는 빡빡 <웃음> 빡 노래 할수 있어? 난나내기에 오는 나부터우 자주 만나면 오히려 이걸 반대로 라틴사들 들으면 계속 따뜰따따따따 이런 느낌일 그래 것 같아 수도 있겠다. 어. 오히려 그 사람들은 별로를 쓰라고 생각할 것 같아 나는 근데 이 노래 알아서 응. 신나는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찾고 싶어 라틴음나없 응. 한국사람들 스파시토 음. 말고 좋아할 것 같은 거아 비트 좋아요? 나그좀 취한 것 같아. 취해서 신난 것 같아. 아, 이게 후기야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말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세, 라쿠쿠러차아쿠쿠라차라카쿠라라자차라쿠라차 라쿠쿠라차. 라쿠쿠라차. 나쿠라 라쿠쿠라차. 라쿠쿠라차. 라쿠쿠라차. 라쿠쿠라차. 라 video aquí, espero que les hayan gustado mucho, mucho, mucho, esas fueron sus opiniones personales de la música de cómo se sienten sobre, bueno después de escuchar la música latina por primera vez, se los juro que para ellos fue su primera vez escuchando todo esto porque nunca se los he presentado como la, la música que a mí me gusta y que yo escucho mucho, espero que les hayan gustado mucho, mucho, mucho, les dejaré el Instagram de mi amigo aquí él no t i e n e Instagram así que les pondré solo el Instagram de mi amigo Sonjun aquí, no hay v i e n darle un No olviden suscribirse a mi canal si no lo han hecho y los veo muy muy pronto en mi siguiente video. Los quiero. ¡Adiós! ¡Adiós! Adiós.